인트로가 너무 심심하니까 세트로 2행시 해보겠습니다. 운 띄워주세요. 아.. 저밖에 없네요. 세, 세? 어, 세? 안... 죄송합니다. 저의 상대는 과학과학, 줄여서 곽곽이입니다. 곽곽이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고, 블루 스티를 노리던 불츠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우리팀 블루에 상대 정글이 들어왔습니다. 다행히 늦진 않았고, 마프를 쓰며 다이애나를 잡아냈습니다. 그때 또다시 곽곽이가 선을 넘어서 무자비하게 때려줬습니다. 아 내가 두드려 맞겠네? 너도 하던가! 다에했나다에했나아 지렸다... 하지만 다시 한번 다이애나가 미드를 찔렀고 w 간만 보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. 얘는 아까 분명 블루에서 악감정이 생겼어 하지만 이번엔 우리 정글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아니 몇 번으로 오는거야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야스오와 다이애나에게 죽고 살아났는데 세트가 날아다닙니다 나왜 날라다녀? 정말 핑계 같겠지만 이때부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이 버그 걸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거슬립니다. 그리고 제 스킬 또한 제 그림자에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죠.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겨우 쓴궁 예... 좀 이상하죠? 표시된 이사거리랑 세트를 한번 비교해보세요. 리스폰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빠르게 재접속을 시도해봤습니다. 그제서야 되돌아온 모습입니다. 마지막 한타까지 대패하며 게임을 지게 되었습니다. 버그가 안걸렸어도 게임 결과는 안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억울하더라고요 괜히 다 버그 때문인것 같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험은 개뿔 나쁜 경험이다 이새끼